휴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피비입니다 오늘은 방송에서 여러번 말했던 제이의 나라 굿즈 소개 영상입니다 제가 지난 1월 22일 파트너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데이에 참여하고 여러 굿즈를 받아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은 방송에서도 여러번 말했고 어, 이전부터 꽤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건 좀 뒤로 하고 원래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 진행 중인 당신의 일을 보여주세요 이벤트 안내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너무 늦어서 현재 이 이벤트가 오늘까지라고 하는데요. 그에 맞춰서 제이나라 플레이 중 이와 관련된 게 스크린샷 또는 영상을 촬영해서 공식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면 10명의 여행자님들을 선정하여 제이나라 마우스 패드 또는 퍼즐 인형 굿즈를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파크 네트워크 데이에서 받았던 퍼즐과 마우스패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직접 촬영한 것부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보다는 좀더 실물 같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따로 영상 촬영 장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루한 <웃음> 음, 사진이 되긴 했습니다. 그 점은 좀 참고하고 그냥 아 이런 상품이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게다가 2월 17일인 어제 넷마블 스토어에 제2의 나라 공식 굿즈 판매가 안내되었죠. 이, 지금 상품으로 나온 마우스패드, 퍼즐, 그리고 후냐 인형 말고도 다른 여러가지 상품이 소개되었습니다. 가 이거는 넷마블 굿즈로 넷마블 버그컵이에요. 노란 공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옆에는 예전 지난 게임 하던 브라운더스트의 니아 머그컵을 좀 비교하여서 사용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베개인데요 이것도 노란 공룡 목베개입니다 그리고 이건 굿즈는 아니지만 제 이름이 따로 새겨진 마카롱을 받았었습니다 장패드는 크기가 이정도 어, 이전에 사용했던 브라운더스트 장패드랑 동일한 크기더라고요 하지만 두께감은 살짝 조금 더 얇은 느낌이긴 해요 퍼즐은 500 직소 퍼즐인데요 제가 이거를 완성하는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장장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맞춰봤는데 이렇게 맞춰도 테두리 부분 맞추는데만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이 까마득한 하늘과 산을 맞출 자신이 없어서 저 한쪽에 <웃음>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맞추는 부분 영상만 좀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데요 그마저도 위치 조절을 잘 못해 가지고 촬영이 좀 한쪽에 몰려서 됐죠 <웃음> 불편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특히나 위쪽 하늘 부분은 테두리라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곧 2022년 2월 22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에 맞추어 제2나라가 큰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모두 2월에도 역시 제2의 나라 신비우와 함께해요